이지면 어쩔 수 없다고. 이거 이 가운데로 가야 되잖아. 어, 네 여기 팔 여기 팔. 아 좋았어. 어. 괜찮으니까 맞는 거 상관 안 하셔 그냥 훈련하시면 돼요. 안 불편하세요? 더 내릴까요? 기대 불편하지. 너다불편하네더 내릴게요? 이렇게 밑으로. 자, 네. 았어 카메라 맞아서 돼요, 정말. 맞 아. 협주 잘 해준다. 아 멋있다. 야, 진나고 계시나요? 힘들어. 훈련 끝나고 엄청 피곤해서 잠만 죽었어. 아 진짜 힘들어, 근데. 저로 지금, 내가 20년 찬데. 22살 때 이렇게 하고, 와,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아, 근데 반대로 건강해진다는 느낌도 좀 있고. 오키나, <목소리> 몇년차 시작했어? 오키나, 얼마 안 됐지, 나는. 한년 때만 했고. 됐지. 아, 내가... 오이오스 오이오스 오이오 오이오스 오이스이오스오 o k 이오 o 이오케 아시. 이스 프레이밍. 홈. 철리야 직구를 박지 말라 그래. 좀쭉쭉제약하게 던져. 그래. 여기 보지 말고 여기로 던져. 그래, 직구를. 하 파터. 오케이. 아이씨. 가운데. 가운데. 오케이. 라스고 커번. 아아 on! Come on! Come on! c 이 m e 이 n Come o 이이 One more, one m o 좀 말하자, 직구를 좀 높여서 하는 말이다. 총살이. 왜이렇게 좋아 뿌리 지앤5 오만 많던져 카메라 부숴돼 컴온 오케이 오케이 괜찮다 아야잘 때리네 이게 하나만 이렇게만 안 놓으면 돼 위에서 붙여 버텨 버텨 너무 좋네 너무 좋아 고 와봐 컴온 오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야 너안는데 아, 괜찮아 그렇게 치면 돼 야, 뒤에 조금만 더 잡아 아, 야. 아야 아유 좋을 때 그만할까 아 좋아 아야야야 야, 야. 힘 빼고 뒤감있다 힘들지 말고. 핫! 좀파리아 좋다! 아아 좋아! 반독님 치명이 좋습니다! 아유아! 지울처럼 볼때도 괜찮아! 그렇지! 야. 아야 왜그래! 오늘은 인생... 인세... 인센스야! 아 오케이, 스레더. 니 알고 던져야 돼, 스트이크인지 볼인지. 야! 어, 어. 힘들힘들고 와, 어깨 빠질 다어 야, 어 빠질 뻔했어. 와. 중타임! 간 잡아봐, 이거, 컵으로. 펀트 진짜 부러졌어 오케이. 진짜 부러졌어. 아, 아니, 아니 이거는 괜찮은데 이게 부러졌어, 이게. 미안해.